맛있습니다, 고기를, 효리사, 미는안 가지만, 효리사, 효리사, 오늘은 내가 효리사. <웃음> 오늘 다들 어땠어? 이제 해가 다 지고 있는데 좀 색다른 경험이었잖아 저는 일단 이 이름 새겨진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 맞아요. 거예요 <웃음> 저희가 집에 가져갈 수 있나요? <웃음> 이게 이거 진짜 이거로 진짜예요 뭔가 이렇게 또 추억이 생겼지만 뭔가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MT를 이렇게 오게 됐다는 이거 자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 <웃음>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게임하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동심으로 아, 음, 돌아간 느낌 저 3학년 때못 가가지고 아. 뭔가 애들이랑 게임할 그런 자리도 없었는데 뭔가 언니들이랑 하고 싶던 게임을 하니까 되게 재밌었지만 더 분발해 올게요 <웃음> 뭔가 목숨을 걸고 막 <웃음> 이렇게 열심히 팀워크를 다질 일이 딱히 없잖아 나 그거에 있어서 좀 너무 재밌었던것 같고 각자 자기들이 봤을 때 뭔가 느꼈던 첫인상 같은 거 있잖아 다원이를 여기서 제일, 제일 먼저, 먼저 봤는데 무서웠어 <웃음> <웃음> 아까, 아까 뭐라고 해야 되지? 나도 네가 무서웠어 열이도 <웃음> 처음 봤을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어, 저... 여기 어, 이만한 귀걸이가 띄워가지고 그 완전 무서웠어 진짜 열이 처음 봤을 때 주지 동갑인 지 몰랐어요. 둘다 같이 가 왜? 왜? 왜? 누가 누가 언니줄 알았어? 저 혁규님. 그러면 은 우리 이렇게 오늘 좀 특별한 날이잖아. 내가 기회를 줄게. 야2타임 한번 가. 민지야, <웃음> 들을펴들. <들음표> <웃음> <웃음> 시연아. <웃음> Hehehehe <laughs> 여리야 안맛좀해봐 봐. 네안네안어 언니, <웃음> 어, 언니 아프 어. 아. 아, 언니 지금 몇 시예요? 몇 시예요? 지금 한 1번 3초 나오 오, 시원해, 시원해. 엔지야, 여기서 아, 춤한번춰봐 아, 음. 봐. 음. 이제 우리가 오늘 졸업을 하자. 뭘 졸업할까? 연습생. 이렇게 막 연습생을 졸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잖아. 그 단어에 대해서 뭔가 했을 때 뭔가 다짐? 생각? 뭐 그런 거? 막내부터 얘기해줘. 솔직 가족들보다? 언니들이랑 더게더 오래 있으니까 뭔가 이게 서울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언니들 덕분이지 않았나 싶... 싶기도 하고 그냥 저희 데뷔해서 오래 오래 별 그냥 재밌게, 좋게, 오래오래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. 뭔가 음. 너희를 만나게. <웃음> 엄청 큰 행운인데, 이제 그게 나한테는 큰 행운일 수 있겠지만, 너희들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. 일잘안 하거나, 막 약한 모습 보여주기. 고 싶지 않고 힘든 걸 먼저 얘기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.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가면 엠파이어 그레스가 될 테니까요. 저 멋진 이름과 멋진 노래로 여러분들한테 빨리 찾아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다 사랑하고 앞으로 우리 사랑합시다. 사랑해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꼭더 열심히 해서 예쁘고 멋진 모습들만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저희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엠파이어 걸스 데뷔해서 신상 드자우리는의리가 있으니까 여리의 <웃음> <웃음> 파티도 마무리한 기념으로 멤버분들이 슬레이트를 하나, 둘, 셋, 한번 어. 학생도 <웃음> 졸업하고, 이고기파티도 졸업하고 아 어, 여기 고기파티도 졸업이니까? <웃음> <웃음> 좀 아쉽다 그럼방 멤버분들이 다같이 슬레이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, 고기파티도 아, 대박 <웃음>